여러분 어, 이렇게 또 하루가 가네요 어, 왜 이렇게 날이 잘어 2023년이 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석 달이 넘었고 4월달 도 중간쯤 가고 있어요 어, 이러다가 1년도 또 금방이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어, 여러분 그전 여러분 그 남친하고 헤어진 지 얼마 됐어요 어, 1년 아니면 6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아니요 선생님 전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별 통보 받았어요 그, 그 인간이 양다리였어요 하시는 분 있잖아 어. 근데요 뭐 성격 차이니 뭐니 그거 다 개소리야 음, 내가 겪어보니까 다 개소리야 뭐예요? 여러분 보긴 뭐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더 눈에 들어온 거지 어, 그러니까 괜히 성격 차이니 뭐니 하면서 트집 잡아가지고 업, 없는 싸움 만들어서 헤어지잖아 왜? 양다리 쓰레기라는 건 들키기 싫었겠지 어, 그렇게 하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또 미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미안해요 미안하니까 그렇게 생트집 잡아갖고 어떤 트러블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헤어진다 지긋지긋해서 아무튼 몰라 사람마다 헤어지는 데는 오만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양다리가 훨씬 더 많지 그래서 오늘의 준비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 여자만 아니었다면 그 남자 바로 그래 너그시끼어그런거도 아니었다면 어 네가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 어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거예요. 어, 정말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안 떠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파헤쳐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어디까지나 제네랄이야. 어, 재미로만 듣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팩폭우라면속 시원하다 차라리 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던 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부정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남성 여러분들 제 시청자가 대부분이 어, 90%가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남성분들 위주로 안 해준다고 어, 어, 입 내밀지 마시고 성별에 상관없이, 어, 성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1번을 택했었다면, 1번이 본인이에요. 어, 제가 남잔데요? 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여자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돼.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요. 남성 여러분도 약간 그, 오행에, 내 사주 오행에 좀 음기가 조금 더 많다면, 어, 저기 여성으로 나오기도 해요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 그렇게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무조건 뽑는 사람이 누구다? 어, 나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네그 여자만 아니어서도 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해서 카드를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뭐 저는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웃음> 미리 다 고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카드 여기서부터 보는 사람도 있잖아 암튼 자 그럼 저는요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자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어디 봅시다 떠나지 않았을런지 음, 그렇지는 않았을 것같아 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음, 이 사람은 음, 이게 뭐지요? 음, 혹시 뭐 연락받을 사람 있어요? 그런 것 같은데? 어, 연락받은 사람 있다 라고 봐요 어. 어, 왜요 라고 한다면 뭐 생각이 났겠지 제가 그리운가요 라고 한다면 사람인데 왜 안그럽겠어 어. 어, 그리웠기도 하겠지 근데 어떤 분은 그럴 거야 그 인간은 그럴 인간이 아니에요 어. 어지, 어, 어, 오죽했으면 제가 인간이라 그러겠어요 라고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웃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한다면 은이 카드가 그렇잖아. 여러 사람이 뽑으니까 심한 사람이 있고 안심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중간을 말하는데 어떤 걸로 말해줄까? 매운맛 아니면 순한맛 아니면 보통맛. <웃음> 가능하지. 왜냐면그안 좋은 것만 뽑아서 말하라면 안 좋은 것만 뽑아서 말할 수 있고 좋은 것만 뽑아서 말하면 좋은 것만 뽑아서 말할 수 있고 그때 뭐 이미 떠난 사람 아닌가? 어, 그렇다고 봐요. 어, 왜 그러냐?라고면 제가 이걸 메인으로 놓잖아. 어, 여기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생각이 나기는 나 생각도 나고.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자기 행복이 우선순이에요. 음, 자기 행복이 우선순이고 이 사람은. 뭐 물론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 자기가 최우선 아니지 않나? 어 자기가 최우선이고 여기는 제외하고 싶은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응. 난 솔직히 믿을 수가 없네 믿을 수가 없어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생각이 많아요 어,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어, 또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라고 본다면, 여기는, 어,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떠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어. 그러면은, 그 여자가 화근인가요? 라고 본다면, 그것도 아니야. 음. 선생님,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웃음> 들어봐. 내가 왜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지. 음. 여러분하고 이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냉철라 냉철한 게 여러분도 있어요. 한번 아니다 그러면 노 이게 있기는 있어. 어 그렇지만 그한번 아니다해서 노하는 게그 뭐지 남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노는 아니다라는 거야. 어, 무조건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기질은 아니다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어좀 차이가 있는 거지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내 맘대로 아니다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갖다가 다 고려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이 카드상 응. 누가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거야 어우, 머릿속이 진짜 너무 어지럽구만 너무 어지럽다 흠. 듣고 싶지 않죠 어 여러분 듣고 여기 연락 온 사람 있을 것 같아 왜 연락 온 사람 엉뚱한 카드가 <웃음> 여기는 연락 온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음, 왜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 귀를 씻고 있는 것 같아 어나 개소리 들었어 하고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 여러분을 두고서 떠났던 그 인간이 인간 인간 아니야 인간이야 <웃음> 그 인간이 여러분한테 돌아오려고 뭔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난 그렇게 보는데? 어, 내가 너한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간거 아니고 막 이렇게 연락 온 사람 있지 않아요? 어, 여긴 그렇게 보여 음.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 말을 갖다가 안 듣는 것 같아요. 한번 갔으면 끝난 거고 내가 너가 가기까지 그렇게 나를 두고까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배려와 어, 나 이미 너를 갖다 어, 여러 차례 용서해 주지 않았냐 이것이 첫 번째냐라는 거지. 어 이것이 첫, 번, 첫 번째냐? 내가 그때 그렇게 관대하게 너를 용서해 줬을 적에 너는 그거를 갖다가 어 길을 돌려서, 음, 그렇지 실수는 할 수가 있어. 한 번은 실수요 어, 한 번은 실수야. 두 번은 고의, 세 번은 뭐야? 어, 상습이다라는 거지. 내가 너한테 어, 기회를 줬을 때 너는 그네 행동을 갖다가 스탑했어야 된다, 이 쉽게 어, 이런 거지. 어. 어디 어데, 어디서 진짜 내 이름도 부르지만 꽉 그냥 여, 여기는 그러는 것 같아요. <웃음> 근데 왜 보냐? 라면은 진짜 그그 그녀 때문인가? 아니면 그놈 때문인가? 그런 거겠지. 음, 여기는요. 어,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헤어져가지고, 어, 이 인간하고 헤어져가지고, 여러분은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잘 살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이미, 그치,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어. 어, 이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람도 그랬을 거, 그니까, 러 전에 남자도 그랬었고, 전전 남자도 그랬었고, 전전, 전, 전, 전 그니까, 여러분이 단련이 된 거야. 단련이 됐기 때문에, 아휴 그 놈도 어, 그 놈이 그 놈이구나 싶으니까 여러분들은 에이 이리 하자 어, 뭐 부질없다라는 거지 어, 부질없어 어, 니네 니네들 달린 것들 어, 남자가 보면은 니네 의 기집애들 이런 거고 그렇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아다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은. <웃음> 아니 이렇게 갈걸 여러분한테 뭐라고 뭐라고 변명 같은 거 하고 그럴 텐데 만약에 연락이 온 사람 있으면은 음 그런 것 같아요 뭐 너하고 있을 때가 뭐 가장 도왔다더니 니가 참편안하다더니 내가 뭐 어, 내가 미친놈이 나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 저기 막 그런거 있잖아요 그, 저기, 막, 그년의 게임에 빠져서, 어, 내가, 어, 너의 마음을 아프겠다. 내가 되게 후회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여기는 있어. 음, 여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동요를 한다, 안 한다? 음, 사람에 따라서 자는데, 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 개소리 듣지 말자. 라고 하기는 해요. 그러다가도 또 사람인지라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좋았던 시절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도, 뭐만나 한번 뭐, 뭐 그냥 만나 얘기나 해볼까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기대감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응. 내가 내가 너하고 다시 재회를 해야 되는 기대감도 없고 뭘더 어떻게 해? 어, 뭘더 어떻게 해? 나 내가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네가 나한테 진짜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것을 준 적이 있냐라는 거야. 너나 인간적으로 그래 여자가 아니어도 좋아 인간적으로 네가 나를 갖다가 나한테 얼마큼을 했냐라는 거지. 어, 뭐 제대로 네가 나한테 뭐 하나라도 해준 게 있냐 이게야 이러는 것 같아요. 음. 여기는 그런 것 같아 진짜로. 그 사람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성격이 참 좋게 말하면마맞맨 어, 어, 완전히 상남자 같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어, 집불도 없으면서 좀 포악하다 그래야 되나? 승질만 어, 급해가지고 소리나 빡빡 지르고 앉아 있고 사고나 펑펑 그러고서 미안한 줄 하나도 모르지. 음, 그렇다라고 봐. 여러분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놀랍지도 않아. 이게 이렇게 그냥 뻔뻔하게 뭐 그때는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은 놀랍지도 않다. 어, 네가 그런 네가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요. 어 일단은 일단은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일단은 헤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떠나지는 않았어 어왜 그러냐면은 다른 여자가 보이지 않아 음 만약에 그 여자가 아니었다 라고 한다면은 안 떠나고 있었지 근데 뭐 설마요 그다 또딴년남면 가겠죠 라고 한다면 그건 그래 <웃음> <웃음> 미안해, 미안해. 아, 그건 그래.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 그 여자만 아니면 떠나지 않았을까요? 예스! Yes. 어, 이 사람은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 승질, 어, 승질, 이 다혈질 이 남자가, 이 승질 급한 이 남자가, 어, 이 승질 불 같은 이 남자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야. 자기 승질 죽여가면서. 왜? 지가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지가, 뭐, 어떻게, 어, 눈치 봐야지, 뭐. 여기는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음, 솔직히요, 아무리 세상에, 어, 이 사람은 짜증나요. 아, 내가 이제는 너한, 너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됐다니. 아, 내가 어떡하다 이렇게 됐을까라고 짜증도 나기는 나. 아, 아이, 아 좀. 어지간하고 좀 풀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어,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아, 야, 아주, 어, 아주 날 잡았다, 날 잡았어,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야, 뭘 그렇게 대단한 꼬투리 잡았다고 그렇게, 화를 안 푸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눈치도 보고, 아 진짜, 아, 진짜 냉정한 기집애,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음. 굉장한 게좀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은요 뭐 가성에 뭐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도 뭐 체인 느낌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지도 체인 느낌이 나기는 해 어. 여기는 요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어 하는게 음, 맞는 것 같아요 어, 맞는 것 같고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저기 뭐 받아주지 않는 것일 뿐이지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의 속을 새겼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 이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는데요 와 이런 카드가 나오면 어떡하지 와 대박 어아 왜, 왜 대박이냐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맞아요. 어, 여러분 좋아하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어,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어. 자기 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랬고, 그렇다라는 거야. 어, 근데 성격이,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은요, 조금 많이 죽었다. 어, 많이 죽었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게 누가 봐도 분명하잖아 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격이 많이 죽어 죽었고 예전 같지는 않아요 뭐 그러다가 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다고 덜컥 받아주게 되면 서서 서서 어, 서 옛날 버릇 나오는 거지 그렇지만 현재는 저 자세 아닌가 어, 지금은 저 자세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애정 표현도 조금 하는데 아직 그냥 아 어, 진짜 코딱지만큼 지셀만큼 하는 거 아니야? <웃음> 눈치 봐가면서? 그런 거 같아. 어, 여러분들 갖다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데 지금 뜻대로 안 돼서 좀 짜증도 나고 그렇지만 지가 아직까지는 발톱을 세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짜져 있는 느낌이 난다라는 거야. 여기는 뭐... 뭐 제외를 하든 안하든 여러분의 결정에 달렸는데 여기는 어, 칼자루는 여러분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그렇잖아. 그 여자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한다면 어,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안 떠났어요. 음. 모르지 나중엔 어떻게 될지. 뭐한번 반한 핀 놈이 두 번은 안 피겠어. 음. 선생님 어떡 하면 좋아요? 라고 한다면 글쎄. 음. 여러분도 주변에 딱히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외롭지 않아요? 쓸쓸하고? 응. 어. 그래도 이 사람은 조금 성격이, 어, 어, 좀, 그, 쎄서, 뭐, 그, 좀 뭐랄까? 불 같고, 막, 진짜, 앞뒤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도 여러분한테 없는 성격이 있는 거 아닌가? 응. 어. 뭐, 저는, 제외해라 말라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 왜, 왜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요. 음, 남들 보기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머릿속은 너무 복잡한 게 아닌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아직까지는 판단이 서지 않고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고 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 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판단이 맞을 거예요. 음 어떻게 판단을 했던 그게 여러분의 행복이라 그러면 글로 가야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음자 1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까요? 어디 봅시다, 나를 떠나지 않을지. 음, 그 사람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음, 잘 지내고 있기는 해. 어, 잘 지내고 있기는 하고. 허허, 하뭐 나쁘지는 않아 보여 현재까지. 어, 여기 여러분... 떠나서 잘 지내고 있는것 같은데 와 이러면 안되는데 음 이러면 안되는데 이게 뭘까요 아아 아, 왜요 라고 한다면 예, 일단은 처음에는 조금 잘 지낸 것 같아요 어잘 지낸 것 같은데 나중에 조금 이상해졌네 이게 왜, 왜일까 어. 이게 여러 번 하고 잘 지내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가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미 떠났잖아요 이미 떠나 가지고 나름 그래도 어, 자기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가고 자기가 그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음 뭔가 어, 좀 일이 꼬인게 아닌가 싶어 어디 한번 카드를 보조 카드 를 뽑아봅시다 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음. 뭔가 잘못된 단단히 잘못된 느낌이 나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어, 나름 안정적으로 안정적이었고 나름 자기가 희망도 품었고 어떤 그 차는 자기도 나름대로 계획과 희망을 갖다가 품었지 말이지 어, 그래서 잘될 거라 생각을 했지 그리고 희망차게 시작을 했지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떤 회의나 이런 것들이 몰려왔고 이게 뭘까요? 음... 이게 다 싸운 느낌이 나는데? 음, 싸워가지고, 뭐, 사네, 못 사네, 막, 이런 거 같은데? 음, 이게 뭐죠? 흠. 아주, 저기, 막, 성, 승질대로 못하고, 깐족, 깐족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올레리오? 음. 이게, 이 사람이, 왜, 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있을 때 상태라는 것 같은데, 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있었을 적에, 어, 잘 지내, 여기는 잘 지낸 것 같아. 잘 지냈는데,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어, 관심이 갔다? 관심이 가가지고, 이 사람도 심사숙고 한것 같아. 이 사람도 쉽게 간 거라고는, 어, 볼 수가 없어. 어, 나는 이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런 것 같았는데, 이 카드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어, 자기도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어, 스탑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겠는가. 자기 지키려고 노력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한 번, 저, 한 번, 어, 그렇잖아. 한번 찍어 먹고, 오, 맛있네. 어, 우리가 간볼때 요리가 너무 잘 됐어. 그럼 계속, 어, 밥상 차, 차리기도 전에 계속 숟갈로 떠먹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음, 그, 여러분들을 떠날 때 굉장히 괴롭고, 심사숙고, 이 사람도 나름대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간 거예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꼭, 어, 꼭 가야 됐었던 건가? 와, 참. 참, 어이가 없군요. 어, 잠깐만요. 너무 더워서 히터 좀 끄고 와야겠어. 아,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운데, 말하다 보면은 이게 에너지를 쓰잖아요. 어, 막 더워. 가만히 있으면 쓸쓸한데. 자, 어디 보자. 아니, 하. 이사, 이거는요, 그 여자가 꼬셨다 보기는 힘들어요. 어, 그녀이 꼬신 거 아닌 것 같아. 얘가 그 사람한테 어떤 성적인 매력을 갖다가 느낀 것 같고, 그 마음을 갖다가 이게, 그한번 이렇게 사람이 뭐에 다 꽂히면 그게 계속 여운이 남는 것처럼,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여운이 남았었던 게 아닌가? 여기는 좀 그런데요? 음. 그래서 이 사람도 고민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한것 같아. 여러분하고 사이 좋았고 어, 사이 안정적이었다라고 봐요. 여러분은 이게 뭔가 싶은 거지. 음. 근데 이 사람이 표를 안 내지 않았나? 표를 안 냈었던 것 같아. 어, 여러분은 갑자기 봉변을 당한 거고 이 사람은 이걸 갖다가 하루 이틀 준비한 거는 아니지 싶어요. 음. 왜 작업 과정이 있었어. 어그 작업을 하면서도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하면서도 그걸 갖다가 가는 그신보는 뭐지? 음. 나는 솔직히 카드 뽑으면서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는 용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봐. 아닌 거 알고 어, 자기가 아닌 거얼면이 알고 있거든요.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을 갖다 여기는 장기간 속인 느낌이 나. 음. 장기간 속인 느낌이 난다라고 봐요. 이 사람도 나름 안 들키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다. 여러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갖다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도 계속 뒤에서는 이상한 짓을 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여자만 아니면 안 떠났을까, 여기는? 글쎄, 음, 왜 글쎄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어가지고, 음, 내가 요즘에 이제 사건 반장에 꽂혀가지고요, 요즘에 사건 반장 많이 보는데, 그, 그런 게 있어. 그 두, 부부가 평생 금술이 그렇게 좋았대요. 근데, 이, 이 남자가, 어, 한 60이 넘은 남자인데, 일하러 간다고 나가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서 죽은 거야. 근데 너무, 부부가 금슬이 너무 좋아갖고, 이 아내가 너무너무 슬퍼갖고, 1년을 펑펑 울었던 거야. 근데 너무 그렇게 있으니까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 좋잖아요. 유품을 정리하는데, 압불싸. 아, 내연녀가 있었던 거야. 근데 내연녀가 원데이 투데이 있었던 게 아니야. 내연녀가 20년씩이나 있었어.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내연녀를 알게 된 건데 그 내연녀가 심지어 누군냐 하면은요 자기 학교 때 친구였다라는 거야. 아, 바로 그것도 옆집인가 뭐 큰, 도, 같은 동네 살어. 와, 아, 이 유품 정리 안 했으면 몰랐던 거잖아요. 어. 똑같이 문자를 하는 거야. 어, 자, 그리고 호칭도 여보자기야. 어, 나 오늘 뭐 먹고 나 된장찌개 먹었고 어쩌고 저쩌고 나 집에 들어가 하면서 그 20년간을 둘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다라는 거야. 그, 그 남자는 그치 마누라가 둘인 거지. 그 여자는 가정이 없었냐. 가정이 있었어요 그 여자도.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알아요? 그 내연녀의 남편도 그 내연녀가 바람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었냐? 애 때문에. 애가 상처받을까 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좀 받았을 것 같아. 음,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야. 아주 철저하게 숨기지 않았겠는가. 음. 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도 발전을 시킬 마음은 없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자꾸 욕심이 난다. 자꾸 욕심이 나고, 그 욕심이 처음에는 요만했었던 게 점점 커져간다. 그러고 처음에는 그게 양심에 찔렸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그렇다. 어, 이게 저기 막 도둑질도 첫 번째 할 때나 막손 떨리고 다리 떨리고 오줌질이지? 나중에는 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안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헤아리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약간은 있어서. 그렇지만 자기 욕심이 더 먼저다라는 거야. 미안하기도 미안했고 어 그런 건 있었다라는 거지. 자, 나도 괴로웠어. 나도 쉽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스탑을 했어야지. 쉽게끼야 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짜릿했다라는 거지. 뭐가 짜릿했냐라고 한다면은 그... 몰래 숨겨놓고 있는 게 너무 너무 짜릿하고 그게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어, 그 저기 말 그렇게 몰래 몰래 미래를 즐기고 올때그 짜릿함이 네가 이, 네가 이걸 알면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짜릿함 때문에 내가 이걸 갖다가 계속 놓을 수, 미련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 짜릿함이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이 아, 그녀 그녀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바람을 폈어요. 왜? 이미 짜릿함을 알았거든. 음, 짜릿함을 알면 안 돼. 어, 이것도 하나의 도박만 중독되는 줄 아세요? 이런 것도 중독이 돼. 어, 몰래 몰래 이렇게 어 이게 굉장히 어 뭐지 금지된 사랑이잖아. 이 사람은 금지된 사랑의 맛을 알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는요 그 여자가 아니었더라도. 어, 그리고 이게 어, 여러분들이 아는 거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어, 첫 번째가 아니었다 어, 저기 말 생각보다 어, 들,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었고 간간, 간간이 어, 짧게 짧게 만나는 그런 것도 있었다 라는 거예요 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 드러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또 희한하게 뭐 어떤 사람은 막 그러잖아 저기 뭐안 헤어지면 네 마누라한테 알릴 거야 뭐 이런데 걔는 그런 것도 안 하지 싶었어 음. 여기는요 여기는 어쩌면 은 들켜서 헤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 남자가 그냥 할수 없이 그 여자한테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응 음? 여러분 저기 막이 사람이 다른 여자가 어, 생긴 거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이 사람 잡았던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 그렇게 보이는데 딴딴 음. 딴 년이 있는 거 알면서도 잡은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사랑했었으니까 음, 사랑했었고 이 2번 카드는 너무 안정적이었어요 어. 대화도 잘 됐고 음, 전혀 여러분이 눈치를 못채쓸수 있어. 음, 여기는 완전 범죄다. 근데 뭐어떡하겠서다 드러났지. 음, 다 드러났다라고 봐요. 여러분은 사랑했던 여러분이 못 잊는 건지 이 사람이 못 잊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랑했던 순간들을 갖다가 생각은 하기는 하는 것 같아. 음, 생각은 하고 아파하기는 아파하고 이 사람도 그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건지 이 사람이 그리워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 둘중 하나는 그리워하고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그리워하는 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못놔주는 것일 수도 있고 놔주질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것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배신감 때문에. 이게 그리움인지 배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배신감 쪽이 더큰게 아닌가? 음그 인간 생각하면 배신감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죽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음, 진짜로. 이 사람의 기억에서 놓이질 못해. 무슨 무슨 기억? 배신감. 여기는 그래요. 어 옛정이 아니야. 내가 너를 믿었던 만큼 내가 어 너를 사랑한 만큼 배신감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는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아직도? 음. 그 여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요. 얘는 음. 다른 여자가 다른 여자를 사귀었을 거예요. 음. 이번에 들킨 것, 이번에 들킨 것 뿐이지, 음, 많았다라고 봐. 사람이 조금 그런 것 같아. 좀 성, 만약에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큰 소리 쳐. 자기가 이거 그랬어? 그러면. 아, 그럼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말아. 어? 아, 시끄러워. 잔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 딱뭐 이러면은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거야. 어, 그런 식으로 기선제압을 했을 수도 있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못 꺼냈지 않았겠나? 음. 근데 이 사람은요, 뭐돈잘 벌어요? 음. 이, 예, 이 사람은 자기가 품은 욕심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어, 내 여자한테, 그렇게 살갑게 대하는 편은 아니에요. 음,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좋았을 수도 있고 음, 어떻게 보면 어, 상남자 같은 것도 없지는 않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는 음,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가슴 속에 남아있겠다. 이게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음, 나도 알수 없는 마음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했으면 음, 음, 좋겠는데 얘기 이게 이이 사람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지금 진짜 미안해 그 여사랑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아직까지는 음, 이게 음, 잘 지내고 있다라고 봐요. 음, 이게 여러분인 것 같아. 어, 잘 지내고 있다가 여러분한테 큰 상처를 주고, 이 사람도 너무너무 괴로웠다. 이 사람 쌍욕 많이 먹은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완전히 쓰레기, 어, 쓰레기 구설이 그 엄청나게 휘말리면서도 어떻게 인제 되돌릴 수 없잖아. 드러났으니까, 드러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 이, 이한테 갔겠지. 그럼 걔네들은 안헤어지나요 라고 한다면은, 글쎄, 음. 어, 아까 초장에도 그랬잖아. 한번 바람피면 실수고. 두 번은 어두두번 뭐라 그랬지? 하여 <웃음> 세 번은 상습이라고 얘는 상습적이야. 어떻게 안돼 이거는. 음. 언제쯤 되나요라고 안 돼. 되나? 모르지 뭐. 지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잘난 것도 있지, 쥐뿔도 없는 놈이. 어. 뭐, 카드 보면은 잘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어. 어, 돈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어, 자기의 그 타이틀에 비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잘난 사람도 꽤 많아요. 잘나긴 잘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꺼리, 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이, 저기, 막내연녀를 거느린다는 거는요, 경제력이 없이는 내연료 못, 어, 내연료 못 거느려. 어, 어그 인간, 어, 저기, 뭐, 돈 없어요?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 이 카드에. 그렇지만, 돈이, 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어. 카드 나오는 걸로 보니까. 그렇다. 그러고, 그렇게 돈이, 어, 막, 싸놓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나름 괜찮아. 잘났다라고 봐요. 나름 이렇게 잘났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야. 지가 잘못해놓고. 암튼. 이번 카드요. 그 여자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지 싶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얘는 상습적이 되기 때문에 이 외도를 갖다가 끊지 못해. 어, 상습적이 됐다라고 봐. 음, 자 이번 카드 리디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까지 와요. 이제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자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음. 어디 봅시다 그 여자만이 아니었다면 그런건지 아닌지 흥. 이 사람은 뭐지? 참 희한하네 음, 희한하네 뭐가 희한하냐, 라고 한다면, 흥. 참, 희한한 사람하고 연애를 하셨네? 잠깐만, 이거 화면 좀 조절할게요. 오케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나이 사람이, 이 사람이 여러 번 하고 있어서 되게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응? 붕골 세신했어, 이 사람? 그렇지. 지는 그렇다 라고 나오는데 내가 너무 그러,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해서 너무 분골세신 해갖고서 어, 솔직히 더뭐 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내가 뭘더 해야 하는데 뭘더 해야 하는데 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예 어, 어,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건 다 핑계인 거 같아 음, 그 여자가 아니었다 라고 해도요 얘는 여러분을 떠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사랑한다 뭐한다 어쩐다 말한 것들은 그닥 진실성은 없어요 그 금사빠 있잖아 어, 금사빠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거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 꽤 많거든 그냥 만나니까, 정 들었으니까, 이게 사랑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사람이 얼마를 갖다가 노력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자기는 진짜 너무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그리고 솔직히, 너하고 이, 어, 너하고 이별하는, 헤어지는 게, 솔직히 잘 결정을 한 건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너 때문이야. 어, 너 때문이야. 어. 그래, 얘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야, 세상에 나가봐. 어. 이쁜 여자 쎄고 쎘어. 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럼 네가좀더 잘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이런 그지 같은. 아니, 이쁜 여자, 이쁜, 아, 이쁜 여자, 이쁜 남자. 세상에 쎄고 쎈거 누군 몰라? 나는 뭐눈 없어? 어, 그럴 거면은. 그렇잖아요. 말,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음. 세상에 이쁜 여자가 뭐다지 거야? 이쁜 어, 여자가지지 좋아한데? 그건 아니잖아. 무슨 말을 이따위로 하지? 와, 내가 타로카드 하고서 승질을 버리게 생겼어요. <웃음> 열이 받아가지고. <웃음> 열이 받아. 아, 진짜 미치겠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참아야 하느이라 어, 참아야 하느리라 어, 저기, 막,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 에이, 뭐, 뭔 소린지 나도 참. <웃음> 여기는 그런 거예요 어. 예, 이제 알겠네 이 사람이 왜 여러분을 갖다가 어, 떠난 건지 그 여, 여기는 그 여자가 아니어도 이 사람은 떠날 사람이었던 것 같다 어. 여러분한테 불만이 많아요 음, 불만이 많아 근데 왜 불만이 많나요? 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 이제 여러분이 좀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더 나아요? 응 음, 그럴 수도 있어. 어. 너는 어떻게 그런 그런 거지. 어. 저기 막 솔직히 네가 어, 있음면 얼마나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얘도 솔직히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갖다가 듣기 싫, 싫어했다라고 봐. 어, 나중에는 여러분도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되게 현실주의예요. 어, 되게 현실주의예요. 근데 여러분도 현실주의는 현실주의예요. 근데 뭔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을 갖다가 잘 내놓는 성격은 아니지 싶어. 어, 그렇지만 또쓸 때는 써요. 한번 내가 믿음을, 믿음이 가면 쓰기는 써. 근데 얘는요, 믿음이 가도 잘안 써.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기회를 받다가, 아, 그, 까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돈낼때 되면 구두꾸 먹는 애들 있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고 야너돈안 내고 어디 어디 가 그러면은 아, 어 얼마나 왔는데어 그러면 야 4500원 아, 나 4000원밖에 없다 하면서 찍 가는 거야 어 그런 식이다 라는 거야 음 기회주의자 성향이 있기 회주의자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좀더 있으면 네가 좀더 쓰지 여기는 그런 거 같아요 어, 너는 진짜 세상 어, 그렇지 않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 내가 한눈을 판게 아니야. 아니라 네가 나를 갖다가 한눈팔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뭐 저기만 뭐 죽을 때 갖고 갖고 또 아닌데 어 뭘그렇꽉 쥐고 있냐라는 거지 이런 필요 먹을 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솔직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 헤어진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어 저기 여러분하고 아 이를 조금 더, 어, 조금 더 있었어야 되나? 어, 조금 더 있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은 해요. 어, 그렇지만 그런 거지. 조금 더 있었다라고 해서, 어, 결과가 달라졌을까? 어,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그 무슨 노력이야? 그러면 걔가 나한테 어떠한 그 혜택 같은 걸 갖다가, 어, 줬을까? 뭐 선물도 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얘는 지가 돈도 그렇게 없어 보이지 않은데, 왜, 왜 이렇게, 음, 그 저기 막 여, 여러분 거 갔다가 못 뜯어 가서 안 달리지? 응, 어, 그런 거 같은데요. 어, 그런 거 같아. 못 뜯어 가서 안 달린 거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 봅시다. 음. 그래서 아무리 해도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여러분한테 없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 그 베풀기를 가 그러니까 죽인 줬어요. 제가 더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기준을 말하는 거야. 어이 사람 기준에서라는 거죠. 저의 밥값도 제가 다 냈고요. 어걔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다 했어요. 그러신 분 있어요. 어 근데 얘 기준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은 못 뽑아 먹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솔직히 누가 데이트하는데 여자가 에 돈을 내요? 나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네. 뭐, 더치페이? 그건 어릴 때나 하는 거지, 돈이 없을 때. 여기 나이가 몇 살인데 더치페이를 해? 어? 여,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밥, 밥한끼 사주는 게, 그 뭐, 뭐 때, 뭐 천만 원에나 가, 일억이나 가. 아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 그거, 어, 그런 것도 아까워 하면서, 이 사람 좀 아까워 해요. 음. 어떡하면 돈안 낼까? 그 생각할 수도 있어. 음. 여러분은 그래도 이 사람하고 남은 적이 있어서 좀 그래도 진지한 대화를 갖다가 나눠보려 했었던 것 같아요. 음, 나눠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글쎄 음, 왜요? 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 않았겠겠나 어,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음, 그 클럽에 있던 그 여자가 너무 이뻤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클럽이 아니라면, 뭐, 노래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포차일 수도 있고, 어. 걔는 너무너무 매력이 있는데, 하면서 자꾸 걔하고 여러분을 비교하고, 아, 걔하고, 그,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서도 딴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여러분 그 CM 블로의 웨토리아 노래 알아요? 웨토리아 웨토리아 디비디 달고 뭐. 너너 너와 내가 있을 때는 1분 1초라도 넌 시계만 보더라 그런 것처럼 이세 여러분 이세 이 사람 말, 말 듣고 있다이 사람이 어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진짜 상처를 줬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어안이 벙벙하셨겠네.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 음, 이게 과, 주변에 이쁜 여자하고 너무 비교가 돼. 내 여자하고 어, 다른 여자하고 너무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놈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어. 어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어, 눈이 딴 데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 여러분한테 다 어, 뒤집어 씌웠던 게 아닌가 여기 칸에서 그래요 이상 기회주의자라고 나와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그 그 여자 때문에 여러분을 떠난 게 아니에요 어, 자기 욕심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면 내가 말을 안해 음. 대단한 사람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 이제 조금 뭐 직장이라 하면은, 이제 인턴 딱지 떼고 정규. 그 정도, 그니까, 레벨이라면 그 정도 레벨이라는 거야. 뭐, 과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뭐, 팀장도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지가. 그렇게 꼴값을 떤다라는 거지. 아, 목 아파. <웃음> 아, 나이 카드 이렇게 나오면요. 어 짜증이 나. 어. 이, 이게, 그래, 사람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렇게 비겁하게 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너무 비겁해, 여기는. 음, 비겁하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뭐, 얘는요, 다 변명이야.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서부터 변명, 다 변명, 아, 그, 그렇고, 열, 저기, 막, 어, 기회주의자에다가, 얘는 그런 거야. 자기가 아 이게 아니다면 빨리 갈아타. 어 빨리빨리 갈아타는 성격이다 라는 거야. 이, 비전이 없는 곳에, 어, 뭐하러 내가 여기다 시간 낭비하는 타입이에요. 시간, 뭐하러 그러냐고 나올 것도 없는데. 음, 그래서 이쁜 언니들, 돈만, 돈 많은 사람이면은요, 얘는요, 그 누구라도 좋아라 할 거예요. 누구? 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나 꾸며주는 사람. 어, 내 돈은, 어, 나만 써야 되는 거야. <웃음> 내 돈은 나만 쓰고, 음, 나한테, 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선물 많이 해주고. 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여기는 그래요. 돈만 된다면, 어, 유부녀도 상관치 않겠다, 라고 봐요. 음, 유부녀도 상관 아니에요, 얘는. 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내연으로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돈만 된다면야? 어, 그리고 내가 벌어서, 자, 어, 나, 내 돈은 내, 이게 뭐고, 어, 상대방도 기생, 한마디로, 어, 기생한다. 맞아. 기생하려는 것 같아요. 어. 아, 때라 때, 때라 때. 여자가 이래도 재 어, 재수 땡이거든요 남자가 어떻게 이러고 살지. 음, 나는 그렇더라고 봐. 선생님 저 남잔데요, 걔 여잔데요라고 하면은 그치 재수 땡이다라는 거야. 주댕이만 살았다라고 봐. 어, 주댕이는 참 어, 저기 막립 서비스는 끝내주네. 음, 진짜 그돔 저기 막. 돈만 된다면은, 음, 돈만 된다면은, 진짜 립 서비스를 갖다가 진짜, 안 막이게야? <웃음> 립 서비스, 그냥 상대방의 마음에 갔다가 쏙 들게, 어, 자기가, 어. 근데 그것도요, 딱 봤을 적에 자기한테 득이 된다 생각해야지, 아직 안 그러면 안 해요. 어. 저기, 막 자기가 그렇게, 어, 입에 발림, 어, 사탕 발림 했는데, 어, 저기, 막그 언니께서 나한테, 어, 제대로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흠, 별로, 그, 흥미가 금방 잃어. 어. 어, 저기, 막. 한 사람을 갖다가 누구를 진지하게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싶다. 여기는 음, 아니지 싶고, 음, 그 여자하고도 또 끝나고 딴 데로 또 갈아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라. 한번 똥 밟았다 생각해야 될것 같아. 여기는 여기는 딴 데로 또갈수 있다. 음, 딴 데로 가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음. 근데 여기서는요, 다시 새로운 여자를 또 찾아서 갈것 같아. 음 얘는 후회나 반성 같은 아직 된 맛을 못본 사람이다 라고 봐요 아직까지 된맛못 봤다 라고 나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까부는 거지 음. 한번 된통 당해봐야 오지게 당해봐야 음. 진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지 아직 임자를 못 만났어 얘는 음. 다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 얘뭐뭐 뭐, 뭐, 잘생겼어요? 권상우야? 강고등어? 뭐그 근육 갈라져 그아 슬림한 슬림한데 근육 그런 거야 건상은 몸매 좋잖아요 어, 어 그런 거야 왜왜왜 왜, 왜 이러고 살지 어 아직도 얘는요 정신 못 차린 것 같고 난 솔직히 3번 카드는요 잘 헤어졌다라고 봐음 이번하고 3번 카드는요 진짜 박빙이다 점수를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박빙이다 음 걔는 아주 이번은 아주 치밀하고 여기는. 어, 이, 이것도 복인가? 이렇게 하고 사는데도 된 맛을 안 먹어보면? 암튼, 아 세상 불공평해,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사는데도, 음, 잘 사는 거 보면. <웃음> 선생님, 그 인간 잘 사나요? 이러면. 아잘 산다기 보다는, 딴 주머니 차고 있지. 그건 차곡차곡 모으지. 그니까, 여자 돈으로 논다라고 봐. 만약에 남자가 뽑았다 그러면은, 그, 남자 갈아타면서 남자 돈으로 논다라는 거지. 놀고는 또 쉽잖아? 어, 얘 놀고, 놀고 싶어 해요. 어, 노는 거 좋아해. 그치만, 저기, 막 자기 돈 쓰는 건 싫어하니까, 돈 받아가면서 하려고 그러지. 그러려면은, 뭐, 돈 많은 싸모님 후리는 수밖에 더 있나? 그렇다라는 거지. 암튼, 어, 3번 카드는 그래요. 정신 차려면 멀었다, 이 시기. 음. 자, 3번. 아, 내가 할 말을 잃었다. 내 <웃음> 네, 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한다면, 설마요? 어, 그럴 사람은 아니지 싶어? 음, 어, 왜요? 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은, 누구한테 그렇게 열성, 성심성의껏, 자기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어. 저기 뭐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못돼요. 어 겉으로 보면 참 멋있지. 어 생긴 거와 상관없이. 어, 좀 그래도 무게감 있지 않나 싶어. 그렇지만 뭐 아닐 수도 있고 카드에선 그렇다고 나오니까. 음 카드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잖아. 암튼 근데 굉장히 기회주의자가 아니겠는가. 어, 야, 야, 기회주의자도 뭐 대단한 기회주의자는 아니야. 얍삽해 아주. 어, 얍삽하다라고 봐. 음. 그리고 뭐 흥. 말도 지, 저기 막, 말 말도 이쁘게 할수 이쁘게 하지도 못하는구만. 어 이쁘게 자기 그냥 생각난대로 그냥 입에 필터가 없어. 어 휘, 입에 필터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어. 어 처음에는 어떻게 점잖한 거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실제 모습은 어, 말에 필터링이 없다라는 거야. 자기가 뇌에서 뇌에서 그냥 딱 떠오르면 바로 나와. 어 바로 나오니까 지저분함을 막 나오는 거지. 음. 그렇다라고 봐요. 정수기가 있어야 막 저기, 막, 걸러, 걸러주는데. 그 정수 시스템이 없어요, 주댕이에. 음. 난 그렇게 봐. 이 사람이, 어, 여, 여, 그, 그 여자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여자가, 그 여자 아니었을 때, 여기는 여러분들이 벌었을 것 같은데? 응. 음. 여러분이 버 버렸을 거라 어, 싶어. 아니면 버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가. 어, 그렇다라고 봐요. 뭐, 더 이상 할게 없으니까. 어, 내가 더 이상 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뭐, 뭐 반성하고 뭐 이런 게안 보여요. 여러분을 두고서 다른 사람한테 어떠한 액션을 하고 이러는 그런 것들이 그냥 미안함이 없어요. 이런 걸 갖다가 사이코패스라 그러지? 그, 상대방의 감정을 갖다가, 어, 생각하지, 고려하지 않는 거. 음,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음, 뭐 음, 어, 내가 찼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이, 여기는 차고 안 차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얘는 지 꼴리는 대로 했다라고 봐. 음, 자기 꼴리는 대로 했다라고 봐요. 뭐 미안하지도 않아 뭐왜 미안하지도 않아요? 라고 한다면은 뭐 남녀가 만나서 어, 사랑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뭐 3, 40년 산 부부도 이혼을 하는데 뭐 니가 우리가 뭐 3, 40년 살았냐 그냥 어, 남녀 만나서 연애한 것 뿐인데 불 내가 너한테 허락을 받고 누구를 만나야 되냐라는 거지 어 여긴 그런 게 없다 응 음. 그, 그, 어떤 남자들은 미안하니까, 어, 뭐지, 충격받을까봐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다가 들통나면 자백하잖아요. 얘는요, 자백이고 나불기 그런 거 없어. 뻔뻔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복이 없는 것 같아. 응, 어, 나, 응, 음, 그렇게 생겼어. 응, 어, 뭐, 어, 뭐, 그, 그, 뭐, 다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 참, 음. 뭐 인생 공수고 공수고 아니 공수래 공수고 아니냐 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어.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뭐 새로 시작할 거야 어. 새로 시작할 거니까 뭐 너도 새로 시작해 난네가잘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진짜 나왔을 수도 있고 어. 어, 저기 막 위에 주는 척하고 앉아있네 어, 어 가증스러워 <웃음> 진짜로 어 되게 고맙습니다, 진짜. 뭐, 니가 잘 살기를 바래, 그런는데어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어, 언제부터, 어, 나를 그렇게 위하는 놈이 그렇게 행동을 해? 어 그런 거야, 그러고, 그래요. 그냥 뭐, 뭐, 그렇지만, 그래, 그런 거야. 네가 나랑, 너랑 나랑 있으면서, 그래, 네가 나한테 잘해줬던 거, 그거 알아. 뭐,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너한테 머물러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어, 나도 내가 이상형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드림이 있는데 네가 나한테 잘해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머물러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한데 어, 어떻게 이런 논리를 어, 아주 기적의 논리를 펼치고 있네 음. 아 진짜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어, 사람은 많다라고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 감정적으로 혼란을 겪었, 겪었던 게 아닌가 싶어 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뭐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어, 결혼한 부부도 아닌데 그렇다고 할지든 이건 아니지 않나? 근데 얘가 너무 논리 정연하지 않아요? <웃음> 말을 너무 논리 정연하고 뭐막 감정에 큰 요동 없이 터다 터다 터다 말하니까 여러분이 무슨 반격을 할 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음 반격도 못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아니면, 음, 아니면, 이 남자가, 어, 이 남자가, 그, 숨겨둔 그 여자 있잖아요. 어, 그 여자가, 뭐, 이 남자한테 잘해주나 보지. 뭐, 어떡해요? 물심 양면으로. 어, 이, 이, 뭐, 이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마음만 주면 안 받아. 어, 이 돈에다 마음을 싹 사서 줘야지. 어, 그렇다라고 봐. 음. 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 다돈 좋아하지. 그렇다 할지라도 돈보다 앞서는 게 있어야 되잖아. 이 사람 인간미 하나 없어요. 음, 인간미 하나 없고 여러분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 없고, 어, 그냥 뭐 끝나는 것도 되게 깔끔하게 끝나는데 와 미련이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지? 보통 사람이 그래도 사겼던 적이 있으면 미련이 남고 막 이러는데, 미련 하나 안 남어. 응, 음, 미련 하나 안 남는다라고 봐요. 음, 그래도... 생각은 맞네. 어, 그,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생각은 많은 것 같아. 그걸 꼭 사랑이다 보, 어, 사랑이다. 여러분을 두고 다른 사람을 갖다 다른 사랑을 또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의 은 사랑은 그래도 쌍방이었던 것 같아. 어, 쌍방이었는데 그 새로 시작하는 거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가. 어, 일방적으로. 왜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갖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지. 음, 갖고 싶은 거하고, 가질 수 있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다 별개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이 여, 이 남자가, 어, 마음에 품은 그 여자는, 이 사람한테 마음을 줄, 어,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마음을 준다 해도, 어, 뭐, 이렇게, 그 깊은 마음이긴 보다는 그래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마음? 음, 그런 마음을 준다라는 거지. 어 이게 사람이 깊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면은 그냥 다 퍼주잖아 요 간슬게 다 내줘도 안 아깝잖아. 그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어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 사람을 대하지 않겠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미안하다라기보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전 여친은 어 그래도 내전 남친은 그래도 서로 좋아했는데. 어, 서로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얘를 좋아하는데, 어, 내가 좋은데, 이게 과연 잘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음. 그리고, 이게 정말 얘가 나쁘니까? 라는 생각도 해. 어. 그렇다라고 봐. 나는 그렇다라고. 아, 어, 카드에서, 카드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다라고 봐. 음. 자, 어디 한번 봅시다. 흠. 이 사람은, 어, 오늘 주제가 그러잖아요. 그 여자는, 어, 그, 그 여자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여러분 떠났어요. 그 여자 아니더라도. 응. 어, 어그 여자 아니라도 떠났어요. 왜요라고 한다면 질렸어요. 음, 이 사람은 사람 오래 좋아하고 막 깊이 좋아하고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진짜 미련이 치, 치, 치덕치덕 남아갖고 그 자리에 묶일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누구를 갖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너무 지멋대로예요 음, 지멋대로고 여러분들이 질려가지고 여러분들을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은 이미 먹었어 어, 질렸다는 게 그게 그런 거야. 아우, 너 핵심 이게 아니라, 아, 이제 관계가 너무 싫어졌고, 권태기 있잖아요. 아, 맨날 똑같고, 이제 너에 대해서 알거다 알았고, 어, 더 이상 별로 알고 싶은 것도 없다라는 거야. 이미 다 알았고, 아, 이제는 내가 떠나야겠어라고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어, 마음을 먹었고, 아, 저기, 막, 아,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어. 그래서 그냥 탁 자른 것 같아요. 아, 이, 여러분, 여러분하고 이렇게 딱 이별을 구할 때요, 양심에 1도 꺼리 끼는 게 없었어요. 1도. 미안해. 진짜로 얘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응. 음. 진짜, 이, 그 사이코패스들이 굉장히 감정 없이 결정을, 얘 감정 없이 결정했어요. 진짜로. 뭐 이런 놈이 다 했나? 어, 대박이다. 오늘 1, 2, 3, 4 카드 오늘 다 대박인데? 와, 이러기도 힘든데? 아, 하기사, 그러니 그렇게 떠났겠지. 응. 그렇고이 사람은 그래. 자기의 그, 사랑보다는, 사랑보다는, 그래도 겉으로 비춰지는 나의 모습? 어, 나라는 사람? 음, 응. 사회 속에 내가 더 중요한 거지, 사람 속에 내가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기에는요, 이 사람은요, 어, 멀쩡해 보일 수 있지 뭐뭐 음, 뭐 저기 막 요즘 뭐 성형도 하니까 멀쩡해 보이지. 음이 사람은 이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자한테 갈 거예요. 음, 만약에 그 여자도 사회적으로 알고 봐, 알고 봤는데, 음 사회적으로 성공한 줄 알고서 갔는데, 어 만약에 그 여자가 아니다 그러면 또 버릴 거야. 음. 또 어릴 거야. 이 사람이 보는 거, 이 사람이 원하는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플러스 나한테 베풀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러니좀 생각을 하고 자기 어떠한 음 그런 거한 다음에 그냥 바로 배려 버리지 그냥 그렇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 가 갖고 참 음. 왜 말이 없다고요? 어.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음, 할 말을 잃었어. 왜할 말을 잃었냐라고 한다면은 진짜 다가 진짜 그 여자한테는 그렇게 달콤하게 해주네. 음. 막 소울메이트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음. 근데. 어이그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남자어이 남자 혹은 이여자의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상대방이든 어, 상대방 아니면 이, 이 사람도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어 내가 얘랑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어이이 이 인간도 자기의 마음을 상대방한테 다안 보여주듯이 상대방도 자기의 마음을 다안 보내준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응 어, 약었어 약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 그래서 좀 두고 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적에는 돈이 돈이 있, 돈이라는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대기 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얘가 어디 대기 타는 놈은 아닐진데 음 대기 타고 있어요 어, 부름은 갈 준비하고 있지 근데 이거 언제 부르려나어 이거 저기 막 스탑 상태로 있는데 음 여러분 그 나를 버리고 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고 하잖아. 어, 이 사람이 거안 잘대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 여자 또라이야. <웃음> 어떤 또라이야만 막 그렇게 또라이서 에 또라이가 아니라 음, 살짝 똘끼가 있어요. 똘끼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냐면 촉이 좋아. 촉이 좋고 그리고 자기가 어이 여기서 말하는 또라이라는 것은요 조금 어 좋은 또라이야 <웃음> 또라이에 좋은 또라이 나쁜 또라이가 있나요라고 한다면 있지 진짜 또라이가 있는가 하면 그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크레이지 되는 거지 그런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어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목적한 그게 아니면은 저기 마이 사람 자기 자기 세상에 발도 못 들여놔 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이걸 가야 돼 가야 되는데 대화를 해도 뭐 말이 잘 되고 소울메이트인 것 같는데 더 이상은 진전을 못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좀 애를 태울 거다 그리고 처, 설령 된다 하더라도요 오래 못 가요 어. 왜왜 왜 그러냐면 이 여자 이 여자가 어 저기 막 자기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히스테리를 부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그걸 모르겠어. 어, 아직까지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 그치만 알게 되면은 이게 과연 제대로 될수 있을까 그거는 믿어주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조금 더 거기는 두고 봐야겠다 왜? ing야 여기까지 아직 더안 나왔어 어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4번 카드 그 여자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한다면 아니요 어 이미 여러분하고는 마음속으로 잘가서 병을 다 뗐어요. 음, 그렇지 않아. 저기 막 카드를 네개 뽑았는데 딱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이를 어쩌노. 오히려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어, 쓸데없이 질척거리는 것보다? 음 만약에 나 나는 네가 가는 때 내가 정이 다 떨어졌어. 근데 걔 상대방에서 나한테 질척대어 봐. 어, 그것도 짜증 난다. 오 그것도 짜증 난다. 짜증난다. 아무튼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해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